따, 따, 따, 따, 따. 그동안 나라가 이부에서 게임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뭔가 귀염뽀짝뽀짝한 걸 만드는 것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오늘은 귀염뽀짝한 순한만 나라가 아니고 오늘은 빠빠빠 이거만 <목소리> 오늘은 완전 다른 아주 흑심을 품은 그런 <목소리> 방송입니다, 여러분. 나라의 본격 리피처 흑심 방송 이부 할 생각에 지금 완전 신나서. <웃음> 사실, 일부, 일부 할거 되게 많은데, 지금 집중되지 않아요, 나라. 어잉어잉 자, 그러면, 나라, 얼른, 글라스 데코. 피디님, 나라, 글라스 데코, 먼저 볼게요. 글라스 데코입니다! 와! 와! 나라, 작꾸 나라, 작품!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이거 덮어, 덮어 놓으시면 어떡해요? 나 방송사고라니요? 아니 나, 어, 음. 배토의 뭔가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열년이 있는 배토와 어, 나라를 닮아서 눈이 빨간색인 그런 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할로윈이 됐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토, 배토 그렇게 풍파를 맞을 만한 곳에 있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. 계속 행복하게 곱게 이렇게 어?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네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. 네 <웃음> 그러면 나라가 한 작품은 지금 같이 보았으니까요. 이제는 팬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야, 야, 여러분, 치아가 훨씬 큰데요. 그렇죠. <웃음> 성이는 아주 작고 귀엽게 지금 그려주셨습니다. 와, 너무 귀여워요. <웃음> 베리요 베리, 베리 베리 베리 공주님. 와, <웃음> 베리 표정이 뭔가 색칠한 그런 표정이죠, 여러분. 너무 너 귀엽죠? 네, 너무 귀여워요. 베리 베리, 베리 베리, 베리 베리. 인데요. 와 나라 완전 여름 여름 인어공주 됐네요. 와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. 오. 와 우리 송이. 와나라고 적힌 건 아마 송이의 외국 이름일 거예요. 아, 그리고 밑에 송이라고 적어 주셨고요. 루키 루키 의상을 입은 루키 의상을 입은 송이군요. 진짜 너무 귀여워요, 우리 송이! <웃음> <웃음> 오, 이 그림은 통일진사와 로즈, 하사를 <웃음> 그려주셨어요! 정말 멋있습니다! <웃음> 네! 와! 송이랑 로즈가 지구를 지켜준다네! <웃음> 너무, 살도 많이 나고 있어요. 네. 하지만, 정말 귀엽습니다. 로우. 네. 거기서는 행복하니, 행복해 보이는 그나이들 자, 그래서, 페나트는 일단,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. 오!